아침 먹을 어, 준비를 해봅시다 짜잔. 오랜만에 만든 매출 쌈야 응. 먹었습니다 안녕 자 귀한 응. 자랑이야 움직여서 봅시다 운동하러 가봅시다 괜찮으려고먹시다 <웃음> 뭐.. 무 좋고 파니제이 나. 아 그래. 음, 작은 거 엄마가 싫대 마끼 엄마, <웃음> 아침. 아침에 간단하게 쉐이크 아몬드 브릭스 쉐이크 음, 아는 모고 만들어놨던 거그여자 음식 먹고 좀쉬다가사로그고 있습니다. 브이로그해먹 브이로그를 향하먹서있습니 먹고 습니이거 진짜 맛 있습니다. 한이 하면서 합시다브이다 치킨 플러스 치킨 먹다브이이로그를치킨 먹고 다시 먹고 다시 오케이, 여기서 편집을 해볼까? 좋았 응. 제이카 하나 먹고, 제이 먹고 어, 이, 어. 어, 이, 어. 집에 봅시다 응. 아, 오늘은 우 마라탕 아, 아. 디저트 응. 왜네가다 먹지? 아, 응. 점심 먹고 편집을 해봅시다 응. 야, 지난주까지는 차 타고 헬스장 갔는데 오늘은 는 걸어가려고 요 놀아가려고 하고 싶어 집에 다 오늘 뭐 어떡하나, 힘들어 집에 와서 왜 먹어? 응, 싫어 짜란 편집해 봅시다 오 좋은 아침 그전에 영수증 작업 잠깐 해주고 편집 작업도 살짝 하고 먹겠습니다 고기 한잔하면서 편집을 합시다 다시 음, 오늘 너무 꼼꼼하게도 사러 왔습니다 짠끝 음. 안녕 장수 자기가 맛있는데 저녁 맛있게 먹고 오버워치를 합니다 자 편집을 해봅시다 지금 편집하는게 들어와서 급하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 내 와서 네 아까 영상 들어온 거 그거 작업하면서 와플 대학에서 와플 하나 시켜서 먹습니다. 음. 뜯어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응. 바다가 호카이 보면서 응. 음 <웃음> 비자. 운동하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응. 어. 와 아, 분리수거하러 갑시다 음. 분리수거 갔다와서 이제 김이랑 이제 제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작업했던거는 랩봉 그치음 음. 근데 마스다젖는거 무승리도 인터에 와서 점심으로 늦은 점심으로 김치찌개 밥을 하나 먹읍시다. 오늘도 힘들어 If you 간단하게 작업 t everyone I'll do just a little work If 다가 u k a 하 riches I can't believe y o u 음... 아... 음... 라떼 맞게 고둘중 싫어 먹은 거 아... 어 지금 내가 또이살 되네 사과 당근 음, 주스 제가 집에서 진글딩글 하다가 바로 운동이라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물더 아, 복시라 <웃음> 자, 저녁을 해 먹어봅시다. 자, 계산 있에두 묵면을 먹어봤습니다. 두 묵면 먹으면서 아, 게임 한번 합시다.